바로, 심법점수를 푸는, 그거부터 할게요. 네. 예. 자, 아, 적으로사모르시만수리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예. 신법점수에수리 그럼 사람은 모르는가? 당장 온사람이요 우리 상담은 신법 신법점수는, 신법점수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현 시점에 어떤 이닐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로 와. 던을 머릿속에 담는 거예요 다른 음. 건다 필요 없자 우리는 신법 점술에 자연의 이치인 수치기적용는거 1과 2는 자연의 이즈에 따라서 푸는 것이다 자연의 이즈에 따라서 게 없어. 네. 그러면 3부터 푸는 거예요. 3부터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상담을 해왔는가 그럼 여기서 어디서 들면 고가 돼 가서 고샵다. 부부 사이에 사이가 안 좋고 언을 해야겠다. 계속 망해 갖고 불안하다. 고소고환이 걸려 있다. 인연이 엮여 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요 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는 것은 우리 수리법에서 칠선 내의 것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네. 그러면 미지법 네. 조술기시작으풀기 네. 때문에 네. 일곱 번째가 중요한 거야. 네. 그러면 이 일곱 가 가 그리고 나눠준 기 뭐예요?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웃음> 번 원한상. 원한상. 응, 원한상이지. 사 응, 원한상. 응? 원한상 원한상. 네, 네. 원한상. 이 원한상 아야 응, 원한상. 자, 칠가박괴노수응아예그원래 일곱 번째 아 그럼 이거 나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네. 상담하고 온 내용이 그런 게 우리가 료들그 하나도 없잖아 칠구 내가 뭐 밥이 망해서 그래서 돈이 궁극해서 그러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요것만 물으면 그것까지 우리가 마차라는 거는, 그거는, 똑, 이거, 철학을 엉터리 배웠든지 엉터리 점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없는 사람. 마차 봐라. 마는라고하야안 좋고, 가야 안좋가 떡내는 마차 필요 없는 사람이 그거는 사주제의 아니면 점제예요. 엉터리 점제. 예도 내가 무슨 송는거을안 해야 될 사람? 잡아봐. 엄마 잡아 <웃음> 미친야자 그래서 원상 자 원상 이 있으면 이게 뭔지 이것만 알고 푸는거예요사을이기하고이 네. 네. 뭐 줘서.. 된다 네. 그러면 이 네. 예.. 원하는 게 맞나? 내가 뭐다 되고 싶은데 하, 안 된다 그럼 애착을 갖고 내그것 네. 바로 원풀이 네. 자 원풀이 상이에요 원풀이 상이라는 것은 망자, 귀신 어떻게 자기 일을 이루지 못해고꼭 그렇게 하려고 자꾸 나가고 있는 살풀이한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오풀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춤을 보게 되면 나 살풀이한다 이사람이 그런 살풀이 오풀이 오풀이 화풀이 화풀이 화풀 전부 다다른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그거죠내 그래서 얼마 간단하게 내가 말 뺏기 때문에 쉽게 되는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을 풀면 어, 단수법으로 푼대 사람 이를풀때 사람 사이그 귀신과 사람, 수, 사람. 성 그렇게 명상은 우리는 수법하는 것이고 귀신 푸는 자. 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수법으로 그러면 성수법으 응예이시 바로 신법점수 지점지수 지금 지금 지점수금지점수금 지금 지 우리가 제일 큰게 7 곱하기 4금곱금 그러면 7 곱하기 1. 오케이? 네. 제 거는 1기1 1곱하1 아. 네. 7을 가지 보는데? 7 중에서 1, 3, 소 3, 칠그럼 4은 그기 2, 7 6 곱하기 1제큰 네. 거는 7 곱하기 4, 아, 4, 7, 28. 음. 오케이? 네. 너무 무 음.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는 신중. 그럼 이것이 우리는 뺏뿌릴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다 끝낸다는 걸이렇막그다끝난다 <웃음> 그럼 뭐 10분만 해도 끝내는데. <웃음> 이살풀이이이이는이이이이이리이이이이프리3이이는4풀이이이는3위이4이이4이는이위는풀이는이위이이이는니위이이살는이이는이위이4살풀이위는이위는살풀이이위이풀이는4이는이살풀이라는 4위는 4이는이이이4이이4위이이위는이위아 4위는 4위는 살다니? 예. 그렇게 하면 예. 원풍살한살 예. 예. 살이 살이 예. 살이다 음. 그러면 제 장기 예. 제 크기 28 그렇지? 음. 그러다 끝난거야 그럼 2 8라 음. 28은 어떻게?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21 7, 74. 7, 7, 4. 7 8, 8, 7, 9, 7, 네. 9, 9, 이제, 7. 아, 그러네요. 7은 이제, 7부터. 아니, 이게 24, 아니, 어, 7, 아니. 8은, 7, 4. 4, 3, 8, 4, 4, 4, 4, 4, 아, 4 9는 3, 9, 10, 10,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3, 2 7 25, 26, 27, 27, 27, 28, 29, 2 2 2 2 2 2 2 2 7 2 29, 2 2 2 2 2 2 2 2 자 그러면 여기에 엄낭이 것겼 오늘 우리는 엄낭이랑 판을 그는 어떻게? 어떻게 해? 죽은 기 기여인 주님. 어, 요인 기여인 요인. 요인. 요인. 군은 그는 인명기진인데이거 뭐라고 뭐, 하고이거 풍은 주기 음. 좋은 주기 그러니까 다 필요가 요용 어떻게 신의신이 도움을 받을 신 그럼 뭐 실법 분석에는 어떻게 3원 뭐가 3십 해결책이 되고 숙명이 되죠 이거는 인연을 풀수 있는 수명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수명 그럼 이거는 우리는 나쁜 게 아니고 해결책이 해결.